라디오스타 정동원이 이명훈과의 브로맨스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16일 방송되는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에는 송일국, 배혜선, 정동원, 조혜련, 트릭스가 출연하는 지치면 가만 안 두겠어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정동원은 1년 전 라스에 출연했을 때와 달리 폭풍성장한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고 하는데요. 정동원은 키가 165cm에서 173cm로 자랐다 라고 밝힙니다. 여기에 정동원은 2년 전 촬영했던 중학교 1학년 새내기 시절 사진과 180도 달라진 졸업사진을 공개해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최근 정동원은 학교생활과 곧 발매할 새 앨범 준비 활동을 바쁘게 병행하고 있다며 근황을 공개하는데요. 그는 하루하루 바쁘지만 항상 등교한다 라고 밝히면서 매일 출석하는 이유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어 정동원은 요즘 나이 들었다고 느낀다 라며 16살이 귀여운 고민 을 토로해 녹화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개나리 학당 등 가수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에서 진행실력을 뽐내며 mc 꿈나무로 발돋움 중인 정동원은 라스 mc들 에게 전수받고 싶은 진행 꿀팁이 있다고 문의하는데요. 과연 정동원이 배우고 싶어하는 스킬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또한 정동원은 가수 이명훈과의 끈끈한 우애를 자랑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사진 한장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명훈과의 뜨거운 브로맨스를 불러일으켰던 사연을 전한다고 해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동원은 라디오 스타를 통해 소년스러운 모습을 벗어던지고 사내로 변신할 것을 예고합니다. 정동원은 댄서 트릭스와 셰핑 챌린지 컬래버 무대를 선보이며 오빠미를 뽐낼 예정입니다. 한편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는 16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됩니다.